보수와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수가 들어온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매곧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천사는 그의 천사는 그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내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션 은혜라 아멘 자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천년왕국에 관한 어, 부분이 앞뒤 한 장이 되어 있죠 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풀고 마지막 때를 풀다 보니까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시간상 이 부분은 오늘 조금 어,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집에 가서 그대로 읽어보시면 은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왕국에 관한 이해가 아마 싹올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은 이렇게 책기시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종말론에 관한 시간들을 다 나눌 때 모르겠어 오늘도 뭐 이렇게 3장 다 하고 또좀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룰 수는 있는데 지금 벌써 9시 20분이 되어 가서 어 바로 오늘 3장 어 강의로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장은 한번 따라 합시다 네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자어 오늘 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또 죄악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다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두 지도자의 이 환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수와수룹압엘 그러니까 이 포로시대 때 하나님의 일, 성전, 재건, 기도의 집을 세우는데 이 리더십, 요소와 수룩배빌이 연약한데 저들은 부족하고 저들은 죄를, 더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성전,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세울 거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 이게 굉장히 또 오늘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천천히 진행해볼게요 어, 이네 번째 환상을 대제사장 요호수와에 대한 환상 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저는 이것을 어, 큰 대제사장 그 앞에다가 큰이라고 한번 붙여보세요 큰큰 큰. 큰 대제사장이다 자큰 대제사장 이란 말은 자, 대제사장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큰 대제사장 요수아에 관한 환상이다 큰 자를 붙여보라는 어, 이네 번째 환상의 주인공은 실상은 누구냐 대제사장 요수아라기보다 큰 대제사장의 이야기다 큰 대제사장의 이야기다 그러면 큰 대제, 대제사장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음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 하면 제사장들은 구약 시대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죠. 그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으뜸 되는 사람이 어승 대제사장? 아, 으뜸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과 신약을 접목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책인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스 4장 1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자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으로 한다고요?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 위대하다 라는 뜻의 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 시대의 언어 대제사장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주인공은 표면적으로는 아,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인물한 요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있지만은 어, 여러분 요호수아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어, 성경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땅에 들어간 선봉장 그 요호수아는 아니죠 그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호수아는 어, 그거는 어, 가나안에 입성한 위대한 장군이고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요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수룩바벨 지도자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그때 한 5만 명 가까이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돌아오는 행렬 속에 대제사장요수아도 있었고 그리고 총감독, 성전을 앞으로 총감독하게 될 수루 바벨 이 리더십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자 3장 1절을 우리 한번 ppt를 보면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요수아는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저기 보면, 대처사장 여수와가 호 누구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자, 크게 반응해 주세요. 누구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저 앞에 The Lord Angel.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 저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체산 여호와가 누구 앞에 섰다? 사실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셨다? 스가라에게 보여주셨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3장1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 이3장1절에서 등장시킨 이유가 사실 뭔가 하면 한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대표하는 그 자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환상 속에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상징하니까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누구를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뭔지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많겠지만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한번 따라가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변호하신다 자 3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이자, 대제자장요수와는 요호와의 천사 앞에 서듣고 사단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요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요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요호와께서 너를 책마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요호와께서 너를 책마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럽니다 자이 구절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사탄이 등장하죠. 맞죠? 사탄이 등장합니다. 자,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우편에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편에 있어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근데 마귀가 그 자리를 점령하고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누구를 대적하고 있느냐?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백성,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사단의 역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다. 아무튼, 대적하는 것. 그래서 사단을 대적자라고 부릅니다. 사단을 대적자.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사단이 이제 성도들을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참소. 따라서 참소, 참소, 송사,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성도를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참소, 성소다 소, 송사다. 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고 참소하고. 이 여러분 이 대적은 지금도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마귀가 참소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요업을 들 수가 있죠 요업기 1장과 2장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요업을 대적합니다 뭐 하느냐 참소해요 송사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 요업이 급보기에는 의인인 것 같지만 요업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그 복을 욥에게 한번 빼아 보십시오. 그러면 저 욥은 아마 형편없이 하나님 당신을 욕하고, 그리고는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욥을 향해서 사단은 참수를 하죠. 이렇게 욥을 참수하던 그 사단의 역할은 오늘날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욕적게 행편 없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대적한다는 것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참소는 더욱 기성을 부릴 것인데요 이 사단이 왜 참소할까? 왜 송사하고 어, 이렇게 대적을 할까 그 이유는 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떼어놓는것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을 따르지 못하도록 더 즐겁게 따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넌 자격이 없어 넌 따를 자격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대적하고 참수하는 놈이 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요수아를 대적하고 있어요 참수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참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 들이 사단의 참수는 더 기성을 부린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의그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을 가리켜 참소하던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에서 읽을 때그 말씀이 여러분이 영에 작동합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선포할 때그 영의 울림이 있어요 제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으세요 할때 여러분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영이 말씀에 더 작동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머리로만 읽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은 소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소리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거든 그 우리에게 없는 것 반납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 이 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 나타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가 발성될 때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때 안에 더 크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자고할때 이거는 그냥 어떤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 같이 읽다 할때 여러분이 소리가 안에서 계속 울림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다. 스가라는 그처럼 대적하는 사단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이 사단은 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당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탑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인데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두 인물 그두 인물을 누가 공격하느냐?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뭐라고 공격하느냐? 자격이 없어요 저 자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자격이 없 없는가 하니까 나중에 나와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은 바로 죄를 말합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많은데 어떻게 저런 자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런 자가 기도의 집에서 뭐 예배한다고 막 떠들어대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단이 참석하는 장면들이 지금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 시대뿐만 아니라 대대의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발짝도 쫓아 나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그냥 주저 않도록 바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다가지 읽어볼까요?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사단을 뭐 하세요? 책망. 책망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단을 책망하는 그 책망은 나에게 능력이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 쓰는 힘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단을 책망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단의 끊임없는 참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책무, 거룩한 직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 부르심의 길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오늘도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변해 주시고 아멘 이 부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비록 참소자 사단이 찬깨를 부려가면서 밤낮으로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가져 준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까딱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히 이기는 자야왜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중간 역할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단은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해요 검사는 죄인을 법정에 기소하는 거죠 그러면 피고 옆에 변호사가 있어서 그 죄인을 변호해 주죠 자 우리를 변호해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장면이 요한일서 2장 1절인데 자 요한복 1서 2장 1절을 읽어볼까요? 쓰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믿습니까? 네. 위대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위대한 큰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자 주께서는 이 사단을 책망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 이 여호수아를 향한 사단의 참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 사단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스가랴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제사장 여호수아도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 주께서는 사단을 책망하셨는데 야 요소와 죄 없어 그렇게 대적하면 안돼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주님도 그 자가 연약한 자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소를 향한 사단의 참소가 그릇되었스가 아니라 봐도 그분이 주님이 하나님이 요소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은혜로 사랑하시고 아멘 당신의 부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단을 책망하신다는 자, 여러분 이 마귀의 참소가 내 안에서 막 이게 만약에 이게 설설 이루어지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학이 돼요 은자학 그 다음에 정제감이 나를 확 휩싸여 잡아요 그러면 그 자학과 정제감이 안에서 막 용서심치게 되면 어, 이 신앙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아, 내 지금 내가 장로고 내가 교회 학교 부장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아, 막 빨리 막 그만두 뿌려야지. 빨리 내가 부장 자리 내려 내려 아, 어, 놔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그건 생각이 뭐냐? 마귀의 참소를 하고 있는 일종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의그리스도 예수님의 변호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주님의 변호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주님의 변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야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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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내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큽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큰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이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다음에 읽어 보세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누굴 택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택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상징합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예루살렘처럼 간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렇죠? 이절에 보니까 너를 책마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한 따라 합시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자존 웨슬레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이분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 즐겨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간증할 때마다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6살 때 교회 목사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곳에 화재가 나서 화재 지붕에 화재로 말면 아마 가라앉기 직전에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극적으로 요한 웨슬리를 끄집어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난 그 이웃집 그 아저씨가 자기를 지붕이 내려앉는 그 화마 속에서 끄집어내줬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살아있다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웨슬리는 평생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정말 죽었어야 할 존재인데 주께서 나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찬 시각에 하나님은 마침내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셔서 현재까지 쓰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과 간정을 웨슬리는늘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주셨기 때문에 그불언일종의 심판을 상징하죠 거기서 끄집어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죠 내가 오늘도 구원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이감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때문에 사단의 정죄와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몫의 태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는 예수 글소는 우리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지도자 여수아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더러운 옷을 이렇게 뭐냐, 어, 바꾸어 주신다는 것, 벗겨 주신다는 것. 3절과 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3절과 4절 읽읍시다. 시작. 여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저기 보세요. 더러운 옷을. 저게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여수아도 대제사장이지만 죄가 언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다음 읽어보세요. 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호수아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 그러면 또 무슨 니다 대체사장 요소아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아멘 요소와는 또한 누구를 대표합니까?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냐 다 더러운 옷을 입든 자라는 것이죠 어, 요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은 바로 여러분이 또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이 환상만 보여주고 끝났다면 그래서 요호수아가 계속 더러운 옷을 서, 입고 서 있었다면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 죄는 사하여졌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 인간이 자랑하는 의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 우리 모두 다 더러운 옷과 같은 옷을 다 입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난 우리의 의인은 마치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죄가 사하여진다 라는 선언과 함께 아름다운 옷이 입혀진다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 주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옷도 입혀 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는 부분 신약에 안된 부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은 탕자가 돼지 구덩에서 같이 돼지고기에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그 아버지가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준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지금 그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이 아름다운 옷으로 계속 변화되어 져 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단의 참소는 여러분 패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 보세요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는 무슨 청전재근을 한단 말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무슨 기도의 집을 세운단 말입니까 라고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 요소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내 죄는 사회졌다 라고 말씀하시면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할렐루야 이 사단의 대적에 적극 방어하시죠 방어 적극 방어하시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5절과 7절에 보면 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또그 다음까지 급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요 네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선난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자, 내가 말하되 따라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네. 그러니까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더라. 자, 이 정결한 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취임한 장면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도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머리에 관을 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 뭔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자격이 있는가 나는 저 제사장의 관을 쓸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의기소침에 있는 이요아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직인 아름다운 옷을 입힘으로써 그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지도자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사로 사역하면서. 이 요수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많이 부족할 때마다 제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 목사인가? 라고 자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구약시 출입기 28장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관을 쓰거든요 제사장의 옷을 입거든요 지금 관을 씌우고 소서 장면은 이 요수와가 나는 제사장의 이 직무를 내가 성전을 재건할 이 직무를 내가 감당할 자격이 못돼요 난 기도의 집을 세울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스스로도 생각하고 그 스스로 생각이 결국은 사단의 참소로부터 왔고 대저로다더 크게 막 힘을 몰아치는데 주님께서 적극 변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드러온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시고 이 정결한 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전을 재건할 나의 도구로 나의 사람으로 내가 이를 지목한 거다 내가 이를 택했노라 아멘 너는 그 일을 할수 있다 하여라 라고는 이 확정적인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저도 제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과연 거룩하신 말씀을 선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참문 한다 그랬죠. 그것은 제가 자격이 있어서 선 것이 아니죠.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늘 단상에 오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늘 단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수와를 부르신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요소와의 죄를 깨끗하게 계속 씻어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요소와의 머리에 청결한 관을 씌우시면서 너는 제사장 자격이 있어 그 말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라 주님은 이스라엘의 그 본래의 부르심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용서하시고 변화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을 주님은 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는 각자의 소명, 사명, 어떤 미션, 부르심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들이 뭔가 하면 우리를 계속 용서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 교회만 오면 마음은 부담스럽고 마음은 굉장히 죄책감에 들지만 또주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또예수 이름으로 보혈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 또 계획을 해요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아또 다시 힘있게 또 시작해봐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 뭐냐? 내 스스로 의지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자, 이 만인 제사장직은 구약시대 때부터 언급된 사상인데 물론 이 아론의 후손들만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했지만 제사장의 범위에는 모든 백성이 다 포함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그 전체 백성과 더불어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시된다고 제사장 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은 장 앞으로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는 이 신약에 오면 이 제사장의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쁘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을 응급하시고, 그 장애물이 뭐냐? 가장 큰게죄 문제라는 죄 문제. 그런데 그죄 문제를 뭐냐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변화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새롭게 또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 기가에 들려오는 거짓말이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너무 더러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너무 실패가 많아 너무 넘어짐이 많아 이 거짓말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사단이 계속 리플레이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모든 종재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고는. 보세요. 음, 5절까지 했죠. 정결한 관을 거므리에 그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거므리에 그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다음에 6절, 그다음에 7절. 이제 뭐라고 말씀하나? 7절다가 읽어 볼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자, 먼저 이러보세요 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칠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규례를 지키면 따라서내 도를 행하며 내규례를 지키면 이 말은 우리가 말씀 안에 신실하게 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음. 그리고 이 도를 행한다 이걸 조금 더 풀면 경건한 성품이라고 하면 적어보세요 이 도를 행한다 라는 말은 경건한 성품으로 우리가 계속 훈련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 규례를 지키면 내 규례를 지키면 이게 둘다 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강론으로 나가면 내 규례를 지키면 저 부분이 뭔가 하면 네가 맡은 그 직무를 다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품부를 잘 이행하라.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거룩한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도를 행하고 내규례를 지키면이라는 조건절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건절한 은혜를 선택하시고 죄도 이렇게 어, 정리도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경건한 성품이 내 안에 자라나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단의 대적이 있다고 해서 직무를 놓아버리고 분부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맡긴 이 소임 이 제사장의 이 직무 그리고 내가 맡은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계속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와 더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수행하라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 더러운 이 옷이 자꾸 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은 요수아가 이제 이렇게 내 도를 행하며 내 교례를 지키면 그래서 요수아가 이제 네가 그렇게 나에게 반응을 하게 되면 주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그를 축복해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따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또내 뜻을 지킬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리더십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책임과 책무를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 어, 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전심으로 반응하면 경건한 성품이 자라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의 수행, 분부, 직무를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주신 사역을 수행하고 감당하게 되면 너는 더욱더 나와 가까이 있게 되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어 8절부터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장면들을 찍는 돼자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당하지 통으로 읽어 볼까요? 시작.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싹을 네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그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호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냐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 도 그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조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데 스가랴가본 환상의 궁극적인 주인은 장차 역사 속에 임하실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종 다음 싹 돌, 자 이렇게 이 종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 또싹 돌, 어, 이 싹은 굉장히 연한 거죠. 생명의 싹 돌은 굉장히 강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어, 교회의 반석 그러니까 어, 이 8절부터는. 바로 뭘 예시하시는가니까 앞으로 장차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수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예표하는 구절이 8절, 9절, 10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너희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내 부르심의 뜻을 쫓아오게 되면 이제 얼마 안가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종이요, 싹이요, 돌이시는데 그 예수 글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워나는 이 성질이 얼마나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시는지를 너희들은 앞으로 장차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사탄의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어 우리가 성실하게 직무를 잘 감당하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누구냐? 우리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내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쫙 한번 내게 이제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리를 쫙해 볼게요. 자, 스가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두 핵심 지도자들을 환상으로 목격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수르바벨을 보게 될 텐데, 자이 3장의 환상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있어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장면이에요. 격려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백성들이 부르심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언급하시고 그것이 바로 죄인데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영적으로 이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모든 정제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참소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는 주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그리고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 일들을 왜 하시느냐 부르심을 따르며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너는 내 집을 충분히 다스릴 자격이 있는 자고 하나님 집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고 너는 내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리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이 계속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지런 연약함, 죄 문제 이런 건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계속 쫓아갈 수 있도록 참소하는 사단을 향해 책망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에서 끊을수없다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이 부르심의 일들을 쫓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인약함에 깨달아집니다 그 주님의 의를 있기를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을 씌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는 이것 때문에 안될 거야 너는 저것 때문에 안될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뭐냐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사랑하여 주리라 내 은혜로 붙들어 주리라 계속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잘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송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미스, 미, 믿어주세요 이 은혜가 음. 자 제가 오늘 이제 예언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참사하는 사단의 대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참사하는 사단을 책망하시고 여러분들의 잘못까지도 변호하시면 그 말은 잘못했는 것을 맞다 맞다 잘했다고 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일깨워주실 때우리 잘못이 더 깨달아지고 마음이 아파지는 그리고 계속 주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주님의 그 우리에게 콜링을 계속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오늘도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먼저 어 우리 가운데는 목장사에게 리더들이 있을 수있고요 기도의 집에 우리 예배자들 또 우리 예배자들과 우리 목장사에게 리더들 그리고 우리 각새날교회 여러 우리 재직회 부서의 우리 팀장님들 어 리더십들을 가진 분들 뭐 어떤 공동체인데 리더십을 가진 분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예언적인 격려로 그렇게 와 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인 나무같이 우리를 건져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정결한 관을 씌우실 것입니다